네, 안녕하세요. 초저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도 노션 버튼을 한번 활용을 전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인데, 요번에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요,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했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위쪽에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했음 그러면 이제 달성, 그 다음에 독서했음이라고 하면은 달성이 되면서 이제 완료 상태로 이제 바뀌는 거. 이렇게 좀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이제 더 좋은 이런 기능들을 나중에 추가하신다면 은 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우선 했어요. 그 다음 후에는 이제 소감 기록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기를 하듯이 음,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만들었는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한 것처럼, 이제 목표 달성, 예, 달성 여부, 예, 두 번째 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관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요쪽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페이지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 요것을 이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생성 일시 저희가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생성 일시 이렇게 추가를 하고 요거는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태그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속성을 편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운동 첫 번째가 이제 운동 영어 여부 이게 영어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죠 영어 공부 자, 그 다음에 옵션을 추가해서 달성 그 다음에 미달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어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서 목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위하고는 조금 이름을 좀 달리 했지만 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감 기록이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만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지울 수도 없고 어차피 속성도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냥 남겨놓을까 하지만 은 우리가 일기를 쓰시 매일매일 남겨시는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달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완료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완료 상태 같은 경우는 수식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수식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성 여부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이 수식에다가 이제 어떤 거를 넣었냐면은 지금 저는 요런 식으로 넣었거든요 유에 같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노션 강의를 할 때, 요렇게 달성률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들을 변화시키는 것, 진행률을 하는 것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노션에서도 이미 그런 상태 정보들을 나타내는 것이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운동 목표가 달성이고, 그 다음에 영어 목표도 달성이고, 독서 목표도 달성이면은 그냥 100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0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름이 좀 달라졌죠. 자, 그래서 요것을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식을, 네, 수식을 선택을 하고, 편집을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 여부,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운동 여부,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저희가 어, 영어 공부. 순서가 좀 달리게 됐네요. 그렇죠? <웃음> 영어 공부가 제일 앞에. 아무튼 여러분들 이 의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막대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성공이 되면은 막대가 이제 꽉 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막대가 움직이지 않는 거고 요것만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달성 여부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뼈대는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해서 얘를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버튼을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공부죠 이게 처음에는 영어공부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페이지가 하나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렇죠 생성일자 기준으로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것을 편집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페이지 하나 만들고 얘부터 먼저 편집이 되려가고그 다음에는 얘가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페이지가 기존 거를 편집만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을 이제 버튼을 여러분들이 뭘로 할 것이냐 선택을 하고 일단 페이지 추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목표 달성 두 번째죠 이 아래 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를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요 그 다음 이제 소강 기록이 아니고 영어 공부가 이제 달성을 했냐 안 했냐 달성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했음이라고 이렇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료를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날리고요 자 그러면 은 우리가 만들었던 이것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가를 하시면 은 생성일자가 나오고 얘만 채워졌잖아요 위하고는 좀 다르죠 저희가 위에서 했던 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버튼을 저희가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이두 번째 버튼을 만들 때는 독서 여부에서 이것만 이제 바뀌어야하기 때문에 기존 페이지 편집 위치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페이지 위치 선택하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 왜안 나오냐? 그죠? 목표 달성 여부 두 번째 두 번째 걸 선택하고. 편집할 페이지가 속성에서 독서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달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했음이라고 해서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죠. 예, 운동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해서 여기는 우리가 어, 운동했음이죠. 운동했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페이지가 우리가 달성을 한 것을 완성을 시켜야겠죠. 자, 그러 우선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소관 기록 같은 경우가 여기가 추가가 안 됐네요. 왜 추가 안 됐을까요? 제가 소관 기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소관 기록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를 추가를 안 했었네요. 소관 기록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소관. 작성.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료를 하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데이터를 다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했음 이라고 누르면은 여기 오늘의 소감 작성 이라고 해서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제목을 변경하고 내용들을 좀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했음을 누르면은 독서 달성이 추가 됐고 운동했음을 누르시면은 모두 다 달성이 되면 달성 여부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다가는 이제 영어권 못했음, 독서 못했음, 운동 못했음, 그러면 미달성으로 이제 채워지겠죠. 그러면 그 달성 여부에 따라서 이 그래프도 이제 변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선은 제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뭐 체크박스로 만드셔도 되고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해 보셔서 이렇게 어, 하루하루, 예, 달성하는, 목표 달성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렇게 자동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